아우... 점네야 일어나. 일어났어?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나잘 아, 잤어? 너 어제 저녁 내내 코를 엄청 골더라 내가? 잠을 못잤다 게? 내가? 또 천둥이 치는 줄 알았어. 야뭐니 네 소리야. 아니야. 아, 그치? 언니도 들었지? 아유, 점내가점내가 어제 <웃음> 많이 피곤 했나보다. 야구, 내 점래야, 소리 아니야. 있어. 아니야, 점내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 아, 너네 코를 아, 얼마나 고른내고 새벽에 깼다니께? 괜찮네. 괜찮아. 점례야. 너무 쑥스러워 하지 마. 부끄러워 하지 마. 괜찮아. 사람이 코도 골수 있지. 너무 그야 그래.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아유, 어쩔 아유, 수가 없다. 어. 참 점례야. 너 어제 침도 많이 흘리던디 점례 아니고 양이라고. 그래. 점례야. 이걸로 갈아입어 야 어? 그래. 나 옷도 주는 거야. 와. 나니가 골라 준데옷인디 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너그 이거 혹시 짱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두목님 아니냐? 그게 뭐예요? 내가 아유 만화를 안 봐갖고 뭐지 그게 짱짱날? 이거 나니가 골라준 건디봉봉리라고 하던데 어? 나니가? 그래 이 버버리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거 두목님인것 같은데? 예, 두버리인 것 같은데 두버리? 이게 뭐지? <놀놀놀라> 아무튼 옷이 이쁘니까 <놀놀라> 됐지. 아, 아 잠깐만요 옷 <놀라> 아직 <문하지> 안 입었어요. <놀놀라> 아, 뭐. no, 잠시만요. No! 야, e a h g 아침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더잘 어울린다. 와, 와 야, 이쁘다. 옷 야, 오. 야, 괜찮다, 어, 이거. 오, 때깔 죽이네. 와, 죽이네, 죽이네, 마, 죽이네. 미이 어, 난다. 나나이 신발 안 신어? 어, 아이, 나 원래 맨발로 다니는 게익숙한디 슬리퍼 어? 신을까 아니면 운동화신을까 슬리퍼 신어? 어, 그럴까? 어, 어 일단 여기 지금 신으면 안 되고, 이따가 신자. <웃음> 집안이 이렇게 그래. 운동하는 쪽과 그렇지. 아 그래 그래 오늘 내 패션은 어때? 오야 이거 완전 산뜻하다 아, 아, 역시 응. 우리 난이야 응, 냥아 너가 창가 쪽에 앉을래? 그럴까? 풍경 보이게 아 좋아 좋아 걔게 아직도 도시 서있네? 도시는 대체 출퇴근을 언제 하는 거야? 오! 치즈씨! 굿오 하이! 아 오케이 오. 아침밥 있어요 오 와. 여기 h 와! 와! p yourself What? 이게 what? Yeah. 이거 is what? Thank you. What is 이건? Oh, 가지, Gucci. What? You ate it last night, right? No. Yeah. What? 가지 맛있어요. It's so healthy. Oh, okay. You very 많이 처묵 Oh, what? You 양보 왔다시가 양보. Okay. Oh, o okay. k 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하나 먹긴 해야겠는데. 어. 아따, 음. 나한테 온거 같은데, 양아? 아우 진짜... 너 드림푹 슬립했어요? 예아! Yeah. 내 것도 언니가 먹은 아유. 거 같어? Yeah. 내가 다 먹었어. No. 치치 씨! 치치 씨, 나와보라고! 치치 씨!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엄마? 이장님 어? 왜, 왜 그러지? 뭔 일이요? 아침부터? 아휴, 이장님끝모같 음, 가지꼬치 들리셔스 오우, 야시! 빨리 와봐요 이거 oh, 아, 오케이. 나 아침부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와봐요 가볼까? Oh, 응. 뭐 뭐야? 봐 아니, 무슨 이렇게 위험하게 너무 면어게해요 숲에서 음. 주민들이 왔다 갔다 음. 하는데 밟으면 어떡하려고 책임질거요? 음. 뭘 놔? But, the beast... 올라와요? 음. 아니, 비스트인지 하이라이트인지 나는 모르겠고, 어허? 숲에 버섯도 음... 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이요. 아까도 여기 걸려 넘어져가지고, 뚜껑이 혼나 빠져버릴 뭔지? 뻔했어. 어... 뚜껑 열린다는데? 아니 뚜껑 살짝 들린 거 같지 않아? 어.. 그렇지? 어... 어... 완전 멀쩡? 아니나 이거 뚜껑도 흘라당 벗겨져버릴 뻔했으니까. 예? 이 뚜껑 이거... 열린다니거니요. 나가누올 때까지 이거 다 치워놔요 이거 말할 만지 말했으니까 이거 해요 어, 오케이 예스 이거 진짜 위험한 거니까 꼭 치워요 언니 이 근처에 도치 어, 있다는데? 예스. 뭐지? 도, 도치, 도치 다고 뭐야? <웃음> 야나 발가락이 해. 잘린 거 같은데. 어떻게 나냐아이나 죽는다. 나가나이나죽였어나 뭐야? 뭐야. 어 <웃음> <웃음> <야. 여기서. 웃음> 어떡해? 이 어떻게 빼요, 이거? 빨리 빼 줘요. 아, 나죽어야 아니,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빼? 아이고, 왔다, 왔다. 아이고, 나 발가락이 잘린 거 같아요. 괜찮아나죽어 오케이. 나 죽어야. Okay? 어, 야. 야. 언니, 언니 먼저 간다. 나냐? 언니 많이 아파? 여기다가 아, 언니가 못 들었는데? 아니, 뭐예요? o no, 안 괜찮아요? 찜질해 그, 줄게요. 저 no, 산도 전에 엄지발 그 그래. 당갔다 땡다 방금. 아이고 아, 아, 참네. 아, 그러니까 그걸 왜냅다 와서 밟어그럴게 일마 아, 언니 거기 아따, 위험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 언니가 보험 쪽 같은 거 있을게. 그거 써야. 언니는 먼저 간다. 이거 먹어요. 쭈? 뭘 먹어? 오마 oh 아니 무슨 펜션에 아... 덫 있어요. 아... 분위기 아... 뭐요 이거? 그니까요 어, 여기서 뭐뭐 뭐 사냥해요? 여기 숲에 뭐 동물 있나? 응. 음, 요집 주변에 더 비스트 많아요. 가끔 아? 그들 여기 머리를 빡다쿵 곤란해요. 그래서 트랩 있어요? 아니 여기 근처에 짐승들이 있다고? 있다고요? 응? 아니 그런 얘기 네. 했었으면 여기 예약 안 했지. 아... 아... <웃음> 아, 어쩌지? 응. 근데 어제 그 치치치가 말한 재료를 우리가 사러 가야 할것 같은데. 아, 난히앤냥희 씨. 네. 디스 이 s is 부탁할 재료 리스트. 어, 부탁할 재료. 야. Yeah. 어, 이거 사오다 치치. 아, 근데 언니는 아. 같이 갈수 있겠어? 아니야, 나는 피를 한 바가지 쏟아서 못갈것 같아요. 아유, 야, 어떡해요. 아, 어... 나. 나... 난 마지막 소원이 있어 뭔디 뭔디? 네 아이스크림이 먹고 잤다 아이고. <웃음> <알고> 스태치 <웃음> 아, 저희가 사올게요 돈도 주세요 아 오케이 맞아요 돈돈돈 돈. 돈 난이가 받을래? 아니 양이가 받아 그래 돈와돈 돈 많다 돈. 최채스 조약돌 앤 지도뷰 지도 보면 정육점이랑 오 편의점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 오 오예이 아예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 스케업 생각도 없고 그냥 받아갔다 장아. 잘 다녀와요. 갔다 okay, 올게요. 예. Okay. Yeah. 야봐. 뭐, 어 오카 죽지 말고 있어.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와. 아이스크림 사야 될거 뭐야. 야, 제 멀쩡한 거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그런 건데. 아까 약도 먹었잖요. 어, 멀쩡한 거 같은데? 참내원 어? 아니 언니는 왜 덫을 보려고 거기를 뛰어갔대? 푸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네 아주. 우리 언니 호기심이 못 말린다니까. 아유 너희 언니 진짜 완전 그 행복회로 어쩌고 그런 스타일인가봐 어? 그런가봐 근데 내가 나 어. 길치라 길을 잘 모르는데 지도 좀 봐봐 정육점 어딨어? 어, 정육점.. 정육점은 나 어딘지 알것 같아 그냥 어. 여기로 쭉 가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에.. 저번에 우리 여기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지도를 보는 게 어때?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맞아 될 수가 있나 <웃음> 야 여기 맞다니까! 오 뭐야? 관광객 배웅이? 커피 맛이 괜찮네, 관광하는데? 야아 여기는 정육점이 아니고 고깃집이잖아. 어, 그래? 아, 그러네? 아, 정육점? 오빠! 아, 야, 때려! 일로 와봐, 저기야, 저기. 어. 여긴가 보네? 어, 뭐야 관광객들이 있네? 어? 응? <웃음> 관광객을 대놓고 구경하면 어떡해, 밑에야. 아, 근가, 아, 근가? 어, 여기가 정육점인 것 같은데? 아닌가? 멋쟁인것 같은데? 어디, 어디? 빨간 지붕 아니야? 어? 아, 아, 생긴 게 약간 그건가아 저기 고기도 걸려 있네. 아 지도가 이상하네. 어. 아 그네 그네. 사장네아 낙낙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뭐지? 어, 사장님. 뭐야? 사장님. 아이고 바쁘다. 어이 뭐야? 오시네 오시네 사장님. 아, 어? 고기 안녕하세요. 사러 왔슈. 어, 사장님 왜 머리에 뭔가를 들렀었어요? 어, 아뇨아뇨 이거 원래 내 머리요. 이 고기 사러 왔슈. 응? 예, 내 머리라고? 소고기 6 개만 주세요. 아니, 근데 나가 지금 바쁜디? 급해요. 아니, 바쁘시구나. 이이, 아니, 해변가에 고래 하나가 떠밀려 왔는데. 이놈이 많이 다쳐서 치료하러 가봐야 해요 음, 아, 어, 그럼 뭐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이, 관광객 양반들은 고래 본 적이 있슈? 없죠. 네, 안 바쁘면, 그럼, 구경도 할 겸, 같이 갈래요? 어, 이 예, 좋아요, 좋아요. 오, 그래도 볼 겸, 갔다 오자. 그래, 그래, 이거 그러면, 그래. 딱 기다려봐요. 내가 방에서 약좀 갖고 올게요. 오, 어, 예. 오케 예, 예. 어. 사장님이 되게, 어, 그, 정이 많은 사람인갑네. 그지? 근데 여기 안에 어, 가쁜데 야, 이게 어디있지 아, 이거, 어디다 넣어뒀는지 까먹었는디 아니, 이게, 뭐야? 뭔데, 뭔데? 응? 아니, 이게 다 뭐요? 너무 징그럽다 나와, 야가 음물 사체가 엄청 많은데요? 아이고, 여기 있구만. 아이 빨리 가요, 가요. 예, 예, 예, 예. 가요, 가요. 아니, 근데 관광객 양반들. 그 우리 조약돌 섬의 전설은 알아요? 아니요. 전설이요? 이 우리 조약돌 섬에는 말여요 예.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하나 있슈. 오, 그게 뭐예요? 분홍빛 도는 고래가 말여요 꼬리로 바다를 내리쳤더니만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더니 우리 조약돌 섬이 생겨났다는 거 아녀유 야 뭐야 이거 사이비 아녀? 니아니유 고래가 섬을 만들었다고요? 그러게. 이 전설이유 전설 에이, 그 이후로 에이. 우리 섬에는 드물게 그 분홍 고래가 찾아온다 하더만유 에이, 그와 좋구나 진짜 신기한 전설이네 그러게, 멋있쥬? 예예 어. 예. 그니까 안여유 수호신이여유 수호신 아, 전설 예, 예, 예. 예 레전드 예 전설의 레전드 오케이 오케이 이어 근데 물빛이 여기 되게 신기하네 그 분홍빛 고래 어쩌고 전설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물이 핑크 보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물 색깔도 이 아무튼 나도 그 분홍고래는 처음 봤는 데 아가 똑똑하게도 치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도와달라고 오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니께 말해요 응, 그리고 나가 또 칼을 쓰니께 다치는 일이 많아서 약이 좀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챙기러 온 거였쥬 아 진짜 똑똑한 구래네? 어디 있지? 근데, 근데 쿠키는 칼 맞아서 부러지면은 그지 아니요 뭐라요쑤? 에? 아무 말도 안했는데요? 나는 튼튼여요아 그렇구만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아이고 아이고 잠만 아! 아, 기다려요 아이구 고말 다쳐 놨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애플까 아이고 아이고 나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지. 아이구야, 이거 너무 아파 보이는데 이거 치료가 될까요 약으로? 이 나가 좀만, 좀만 기다려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진짜 어... 금방 나왔네요. 부르게요? 뭐야? 역시 전설의 이... 레전설의 동물은 좀 다른 감? 아니 역시 치치 씨가 만들어줘서 그런지 약 효과가 되게 빠르네요. 오... 치치 씨가 만들어준 오... 약이에요? 이이 음... 이것 봐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오, 야, 얼른 가라. 아, 똑똑한 고래인가 봐. 이르게 인사도 것 하네. 오,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안녕 와. 고래야,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조심히 가유. 약간 동땡 농장 같은. <웃음> 아이고, 금방 나와서 다행이구먼. 푸르게 와, 치치씨가 만든 연고라고요 이, 이, 이것 봐요. 아주 대단하다니까요. 아 와. 아, 근데 아 우리 언니랑 같이 못 봐서 아쉽다 부르게. 어. 이, 근데 관광객 양반들은 내 가게엔 왜 왔다 혀주? 아이 바베큐 해 먹으려고요. 네, 이이. 소고기 6개 사러 왔어요. 아, 네. 고기가 필요한 거요? 예, 예, 예. 내가 이따 저녁에 치치 씨네 갈 거유 내가 주민들 몰래 고기 납품하러 갈 테니께 관광객 양반들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되유 아, 저희가 따로 먹으려고 살라고 그런 거였긴 한데 아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치치 씨한테 갈때 따로 고기 조금 더 챙겨줄게요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이거 뭐 돈은 어떻게 드릴까요? 이 돈은 나가 그 치치 씨한테 따로 받을게요. 관광객 양반들은 그냥 찬찬히 마을 구경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에에. 야가 예. 여기서 지도 좀 봐봐. 편의점이 어느 쪽이야? 편의점이 예 보슈. 난 갈게요. 예. 잘 가세요. 그 삼겹살집 앞에 맞은편에 있는데? 그거 이쪽 아니야? 어디? 어 그쪽 그쪽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어 여기 바로 맞은편인데? 어 그래? 야너입잘 찾는다 그래요 나는 이거 야채 이거면 됐슈 예. 아 이거 오늘 야채가 좀싱싱하고먼 오늘 나진지난안거나막 드리는 우유가 아니오 그니까 말이오 우유가 아니래 이거 우리 가게 거니까그 사장님 이름으로다가 장부에 좀 달아 놔줘요응 음, 예. 알았어 사장님 예. 그래 안녕하세요 놀리박씨도 계신네 예. 안녕하슈 거참참씨 네, 저희 그 거시기 그 뭐야 바베큐해 먹으려고 저희 뭐좀 사러 왔걸랑요 네 근데 아 저기 여기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아유,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게. 앞에 냉장고에 있는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응.